예, 스피커에 음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SD 카드로 이 음원을 지금 제작을 해놨어요. 이 SD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 먼저 꼽습니다. 1번 꽂고그 다음에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이게 USB 전원입니다. 아답터 휴대폰 아답터 5핀짜리에요.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A 버튼 을꾹 누르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전원을 넣고 이 전원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. 자, A 버튼을 누릅니다. 눌렀어요. 그리고 전원 아답터, 휴대폰 아답터 잭을 꼽습니다. 그리고 이 전원을 올립니다. 위로. 전원을 딱, 딱 하고 올렸어요. 예, 그러면 이 램프에 지금 불이 들어온 상태죠. 깜빡깜빡 거리네요. 보이시나요? 네, 여기. 네, 깜빡깜빡, 깜빡깜빡, 깜빡깜빡, 깜빡, 깜빡, 깜빡, 계속 이 버튼, A 버튼은 누르고 있는 겁니다. 지금 깜빡깜빡. 깜빡. 예, 이게 30초 이내에 거의 이제 깜빡이면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. 깜빡이다가 이제 정지. 불이 꺼졌네, <웃음> 넌 네, 이와 같이 이미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. 그러면 ESD 카드, 예, 사이렌 음을 빼도 됩니다. 이렇게 빼고, 그리고 전원을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. 이 자체에 대해 스피커에 프레시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. 전원을 따 넣고, 이 on 버튼을 올립니다. on 시키면 읽어 드린 다음에 음이 나오게 됩니다. 야, 임마. 지금, 지금 안 읽어?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나? 자, 이와 같이, 이와 같이, 사이렌 음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조용히. 자, 이와 같이, 이 사이렌 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